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 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화면 상단 우측을 터치를 하시면 점 3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로 선택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처음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채널 활용법은 옥스윙 바이블 좀 보시고요. 그리고 판도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시리즈를쫙 보면 아 이병욱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레슨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거의 뭐 처음으로 긴팔을 입은 것 같습니다. 뭐흰뭐 뭐 맨투맨 티셔츠는 입은 적이 있지만 긴팔을 입은 이후 너무 많이 추워요. 추운데. 뭐 필드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레슨이 아니라 이 실내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시잖아요. 우리 옥팸 여러분들은 이병호 아, 레슨 보고 그 하이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전 스코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습법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에게까지 레슨을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은 심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 크...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스카이캐슬이라고도 하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와서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 L2L도 배울 것이고, 아래서 위로 치는 것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 먹이기 있잖아요. 매기기. 맥이기. 매기기도 배울 것이고,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 이분들의 루틴 한번 보세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가거든요? 뭐, 클럽이라도 놓으면 정말 다행.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대로, 발부터 이렇게 맞추죠, 발부터. 자 그리고 놓고 아니면 그리 뭐 이렇게 잡고 가거나 아니면 놓고 잡거나 그리고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지금 타겟을 안 봤어요 그런데 또또 이렇게 봅니다 그럼 뒤땅쳤다는 걸 알면서도 가운데로 가면 하, 내가 그래도 이병옥이가 시킨대로 약간 먹이고 있구나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돌고 있구나 어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레슨은 먹이기만 할줄 알면 더 이상 뭐 드릴 게 없습니다 물론 프로로서 디테일하게 감각적인 부분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매이기 먹이기, 먹이기 아래서 위로 해 가지고 스피 먹이기 포핸드 드라이브를 갖다가 먹일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되면 딱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거칠게든 뭐든 감을 수만 있다면 감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거예요 레슨 받을 필요도 없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먹이게 먹이기만 배웠으면 그냥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한번 먹여보고 뭐 손목이 유연해서 손목 스피드가 좋은 분들은 막쫙쫙 돌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옆으로 돌릴 수 있지만 꼭뭐 옥스윙이 뒤에서 들어오는 그런 스윙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때로는 아래서 이렇게 올려서 칠수 있는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스윙이 커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할 수는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여기에서 딱 있으면, 아유, 그냥, 먹이자. 이렇게 해서 먹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먹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막,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 골프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연습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그토록 교수가로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게 먹이기 아니에요. 확, 아래서 위로. 스핀 먹이기, 그렇죠? 포핸드 드라이브. 골프라고 뭐가 달라요? 탁구랑 테니스랑 똑같은 운동 방향인데, 다만 공 아래에 있는 거 건져 올리는 건데, 근데 아래에 있는 거 건져 올리지 못하니까 자체 로프트도 좋고 거기다 글브까지 파줘서 백스핀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연습을 할때 어떠한 태도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에이밍하고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에이밍은 따로 그 레슨 주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딱 보면 우리의 타겟은 어디냐면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카메라 타워가 기준입니다. 카메라 타워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공과 만나는 게 지금 카메라 타워 쪽이거든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하면 전부 어디에 신경을 쓰냐? 이 밑에 매트 귀신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크,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발 11자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어. 그냥, 이렇게 하면 죄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죄진 것 같아. 무조건 11자 놔야 돼. 그 다음, 공 어디에 딱 있어야 돼. 그냥, 그냥 정확하게 막, 은 자, ᄀ 자 맞아야 돼. 티자 맞아야 되고, 막, 그래. 아, 밖에 나가면 없잖아요, 이거.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 그나마 여기서라도 있어가지고 맞추는 습관이 들면,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연습이 될거 아닙니까? 아 동의합니다. 그 말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몸에 익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고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잘 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적응력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망하고 왔다는 분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서더라도. 자,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그 카메라 타워를 보면 카메라 타워를 보면 어디 있는 느낌이냐면 제 어깨보다 훨씬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카메라 타워잖아요. 카메라 타워보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12시면 11시 방향으로 제가 조준을 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필드 가면 그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맞추고 치니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어드레스를 했는데 딱 보니까 오, 왜 이러지? 왜 카메라 타워가 이쪽에 있지? 이게 정상적으로 에이밍을 한 거예요. 얼라인먼트를한 거고. 왜냐하면 내가 늘 보는 선은 어깨선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면 어깨선을 갖다가 저기 카메라 타워에 맞추잖아요.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면 대체로 오른쪽으로 서 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겨울에 연습을 하면서 실내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 에이밍과 얼라인먼트에 대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딱 맞춰 섰을 때 내가 본 것보다 타겟은 우측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발 맞추고 서서 계속 보는 거예요. 오, 완전 불편한데 왜 타겟이 이쪽에 있지? 왜 이쪽에 있지? 이러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을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 내 공은 뭐 어디인가 에 기대가 있겠지만 요 근처로 떨어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딱 놓고. 아, 저쪽으로 먹여야 되겠구나. 저쪽으로 떨어지게끔 먹여야 되겠구나. 계속 가운데로 가게끔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잘 갔어요.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또, 제가 이제 치는 거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 어느 라인으로 그려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긴 하지만, 발, 뭐, 11자가 됐는지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타겟이 내가 섰을 때보다 우측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내가 정렬을 잘한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딱본 다음에 좀더 많이 돌려가지고 돌아오게 할까 이렇게 아주 먹여가지고 좀 낮게 해서 돌아오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이병옥이 너는 말이야 너밥먹 그걸 밥 먹는 애니까 이렇게 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치냐 이렇게 시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상 어떻게 치건간에 무조건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해서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먹이는 게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먹이는 거였죠? 앞으로 먹이다, 먹이다, 무기다, 뭐, 아무튼 뭐, 다 좋아요. 또,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가장 핵심은, 공하고 자꾸 바닥만 보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딱 보면서, 오, 어, 타깃이 저쪽. 그리고 그냥 맞았다는 대충 쓰세요. 대충. 정확히 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쓰면서 얘를 먹인다는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어떻게 끌고 내려서 어떻게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먹여가지고 저쪽으로 보낼 거냐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서 이번에 높게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좀덜 먹었어요. 그래도 얘는 굉장한 유효타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웨지도 마찬가지, 먹이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 드라이버면 어, 조금 거리를 230m에서 50m를 칠 거니까, 가고, 가서, 보고, 제가 지금, 오, 왜, 왜 저기 더 있지? 아이언은 가까워서 좀 그랬지만, 이렇게 서니까 타겟이 완전히 이쪽에 있어.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인정을 할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필드에서.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점점 이렇게 돌아.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 있어. 그니까 러다 우측으로 그냥 터지는 거예요. 우리 터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가서, 보고, 먹이는 거예요. 우측으로. 그래서, 돌아 들어오게 쭉 먹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번엔 굉장히 각을 크게 잡았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그 비거리 로프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플랫한 그런 라이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각을 좀 세워야 되겠다. 아 그러면 가이드볼 노란색이 저렇게 갔었으니까 그 느낌으로 해서 약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치면 그렇게 막 크게 돌아가는 그런 라인이 아닌. 여러분들 스타일에 대해서 일단 많은 먹이는 그러한 스킬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닥에서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고 제가 굉장히 촉다운을 짧게 잡으라고 했죠 가면 보고, 막 보고, 보고, 보고, 어, 저쪽에, 저쪽에 서가지고 계속 이것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게 기본. 그다음에 나중에 응용을 할때안 먹이는 게 응용. 근데 여러분들은 못 움직이는, 안 먹이는 것만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먹인 거잖아요. 지금 인스핀으로 먹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손 쓰지 마세요. 골반 돌리세요. 임팩트는 되지.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에 의해서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쉽게 주질 않아요. 손이 죽으면요. 골프 절대 안 늘어요. 손으로 그냥 진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만큼의, 그래서 제가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먹이기. 아래서 그냥 팍, 위로. 팍, 팍. 정리해드리면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막 하지 말고, 음. 그래서 먹이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라인을 잡을 거냐는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거에 혈안이 되지 말고 왜 먹이다 보면 어떻게 끌고 내려오런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부 인아우스윙도 만들 수 있고 순간 이런 식으로 손을 써서 쭉쭉 먹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금방 생기거든요 금방 생겨요 골프라고 생각하면 으악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약간 예전에 탁구 치던 느낌 그 다음 비스듬히 때리는 느낌을 쳐 보세요 그럼 금방 금방 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저희 최고령 회원님 83세 분이신데 180을 치시더라니까 드라이버를 두 번째 시간인데 말아 말아 먹이기 이 표현은 좀 그래도 말아서 먹이세요 그랬더니 200도 가겠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이 200 치시는 영상을 한번 제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먹이기가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공을 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겟과 소통을 해야 된다. 다만 타겟과 소통을 할때 바닥에만 의존을 하면 이쪽과 어떻게 생긴지에 대한 인식, 그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아 내가 타겟보다는 어깨가 왼쪽을 향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거에 대한 인정, 인식 후에 인정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필드에 가면 타겟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맞추는 게 아니라 타겟, 타겟보다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서는 그런 형태에서 빵 쳐서 공을 말아 때릴 수 있는 이러한 루틴을 잡게 되면요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고 골프는 뭐늘 어렵지만 비교적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스코어보다는 더 나은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저 믿어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좋았죠?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꽉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스윙골프아카데미 OK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